다 묶인 결박을 풀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 그 영이 주인인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또 성경적입니다 그 영이 누구의 영이냐 크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 이 말은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압제가 있고 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속박이 되고, 어떻게 해서 압제가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죄의 속박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당시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가 왜 시작이 됐으며, 누군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고 누가 죄를 가져다 줬는지 창세기3장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순종하는 자유를 주셨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너희들에게 죽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으려고 마귀를 통해서 시도를 할때 마귀가 꼬이는 말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지식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것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말이 올리는 뭐냐면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빛이 시작이 되고 임재와 기름붐이 시작되고 임재와 기름붐을 받으면서 자기가 다른 천사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금빛찬란한 오색찬란한 그런 몸으로 자기가 치장을 했으니 교만이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유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전세를 살 때요. 월세로 해서 월세를 전전하다 가 결국 이제 전세집을 가게 됐는데 전세집을 가게 된 전세 어느 어떤 그 48평 되는 아파트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어차피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들어갔는데 돈도 준비가 안돼 있으면서 계약은 했는데 아파트 48평에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해놓고 계약장금도 안주 상태에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 집에 그냥 몰래 들어가 버렸어요 이사를 몰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모르고 집주인도 몰라요. 며칠 동안 살았느냐? 내가 데려보니 까한 15일 이상을 산것 같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가 제 크고 넓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모습을 받고 뭘 해고 이걸로 막내 집처럼 했어요. 근데 나중에 힘들고 어렵게 잔금을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주인이 와서 보고. 못 자국난 것까지 다배상을 해야 된대요. 계약서에 그렇게 다 세밀하게 쓰더라고요. 새 사는 사람들은 지하 단칸방에 교회 안에서 칸막이에서 살다가 갑자기 48평 아파트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냥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막 미리 그냥 다 해버렸어. 내 것이냐. 정신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2년 딱 되니까요. 딱 배상해야 돼요. 구멍 뚫은 거 메꿔야 되고, 흐름한 거 어디 어디 다. 우리가 2년 살아서 그런 것들. 이야, 기분이요. 아파트 들어갈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이니까 근데 실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전세로 얻은 사람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거예요몇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잘 살아보셔서 아시네요 2년이 딱 끝나면 주인의 마음이 안 들면은 나가 집을 깨끗하게 해고 깔끔하게 썼다 그러면, 파가지고, 월세를 올려서, 세를 더 올려서 있던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월세나 전세는, 혹은 1년이건 2년이건 살고 나면, 전전긍긍 하는거야. 또 나가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만 하는 그것처럼,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이 세상에 모든 우주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귀는 뭐야? 마귀는 일종의 전세권자 같아요. 전세, 전세 사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다 자기 것마냥. 계획된 기간 안에서는 자기가 왕노로 하는 거예요. 미가일 전사장이 와가지고 나중에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던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옥과 우주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나라와, 정,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낙한 영들과 완전히 짬뽕이 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이걸 혼미케하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귀신이 다 하는 것처럼 귀신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사에서 14장에도 마귀가 타락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마귀가 자기 몸을 어떻게 악세사리로 지장을 했는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장을 하고 얼마나 피가 번쩍하게 했으면 스스로 교만했겠어요 그들 먹거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내 것이냐 하나님 바로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위에 있으니까 모든 천사를 통솔하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어뜸이고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서 좌장한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방법과 그것이 노출되어서 타락해서 쫓겨났어요자 이놈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인간이 영적으로 살게 만들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마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예배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선에서도 말고 여자여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진짜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념과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딱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신념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압제가 있고 속박이 있고 그 길을 듣, 말을 듣지 못한 장애인이면서 말을 하지 못한 장애인이 있는데 나한테 그래서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종말의 징조가 있고요 또 UFO가 있고 또 외계인들이 있고 뭐 나사가 있고 프리메이션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666에 대해서 환란시에 도피처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며 표가 있어야 된다 나는 무슨 표를 받아야 되며 성령의 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 요셉 전도사에게 주원 전도사에게 문자를 계속 어떻게 알아가지고 문자를 해서 계속해도 우리 자식들이 대꾸를 안 하니까 나한테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요 안 돼서 내가 문자를 보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문자를 수시로 내가 이제 가끔씩 해요. 항상 불안해. 들리지 않지 말도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게 항상 좁혀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어때? 고제고대로 믿어요. 그래서 곤도서 3장 10절에 이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영적 예배가 또 있다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정말 만족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같짜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만족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셔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가 불쌍해서 드리는 예배를 만족하셔 그냥 만족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편에서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점점 점점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 전염병이 막 번지니까 전염병이 번진 게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이 교회가 완전히 세상화 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굴복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야.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낙한 형들, 완전히 이것들이 완전히 세상을 잡고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대한민국이야, 우리 한국. 말을 다 끝까지 다 들어보고 아멘을 해야 돼. 시도 때도 없이 애매모호하게 아멘하지 말고. 세계 최첨단 요소가 나중에 뭐냐면 666이야 666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666을 먼저 선도하는 나라가 될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미국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물론 다른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합사가는 부분도 있지만 세계에서. 항선진국인 나라가 지금 현재 한국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모든 전자기기 시스템에 의해서 보면 놀랄 노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종을 하고 또 한국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려움이 생겨 이제는 돈으로 전철표를 산게 아니고 교통카드로 다 하고 이제는 그것도 안 돼서 웬만한 카드로는 다 해요. 카드 하나로 다 하잖아요. 조금 더 가면 이 카드도 잊어버릴 수 있고 신용카드도 안 되니까 지금 현찰도 잘안 받아요.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낮에 가서 홍금 나온 거 통장 입금 시키려고 보면 안 받아 기계가 안 받아.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농협도 농협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단위 농협인데 단위 농협은 가끔 가다가 기계 다섯 대 중에서 한 대만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막 시간이 넘으면 안 받아요 그거들. 중앙 농협은 아예 받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가 세균이 많이 묻고 이러니까 이것도 점점 없어지고. 전자 화폐로 바뀌어지고 카드로 결제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수입을 관리하고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지폐 돈이 사라지고요 이제 카드 결제 다 하는 거예요 엊그제 은행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내내 내 은행 카드가 도용이 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내 카드 내 신분 쪽에 다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카드를 긁으면 영국에서 카드가 도용해 가지고 내 카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아프리카에서 호텔비 성교가 지고 호텔비가 없어 가지고 카드를 긁었더니 영국에서 똑같은 카드로 결제가 되고 미국에서 결제가 되고 요그건 막느라고 아주아주 진땀 흘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나오느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제. 이마에, 오른손에, 666이 나오면 표시도 없잖아요, 또. 그냥 슈퍼마켓이나 뭐, 뭐 어디 대형마켓에 딱 가면 그냥 딱 찍혀서 나오고, 딱 찍혀서 나오 사람 줄 서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찍혀서 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손만 들이대면 되고, 이마 딱 보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최첨단 기기 표를 봤는데 이식을 하든 즉석에서 하든 쌀알 같은 좁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삽입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 엑스레이 선 기계 앞에서 사람이 딱 쓰면 기계를 그냥 빛으로 쫙 방사선으로 쫙 해버리면 다 투영이 다돼버리잖아 다만 표를 새길 때 본인의 허락이 있냐 없냐 그 차이. 간단해요. 1분 1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허락이요 그러면 통과 허락이요 통과 허락이요 통과 자, 그러니까, 이 일을 최초로 먼저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힘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많고, 유럽이시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유엔, UN, 유엔이 될 가능성이 많고,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강력한 연합적인 힘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단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될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을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예배는 완벽하게 조화가 참 되어가는 그러나 그 예배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못한다 왜 하나님은 그예 우리가 드는 예배 그 이상의 그 이상의 것을 받으시는게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가 여쭈시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속박 같은 거 얽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같은 거 일시적으로 내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저 막내 손자 태양이를 데리고 또 산에 한번 데려갔어요. 산에 한번 데려갔다니 얘가 영이 얼마나 예민한지, 갑자기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힘들게 배낭 메고 올라갔는데, 땀 뻘뻘 올라갔는데, 할아버지, 유령이 있어, 공룡이 있어, 공룡, 옹룡, 옹룡, 어룡, 어룡, 어룡, 어룡 있어, 어룡. 무슨 공룡이가 얘가 영화를 봐서 티라노사우레스를 봐서 그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오용 있어 오용 오용 집에 갈래 여기 공룡 없어 할아버지가 다 죽였단 말이야 거짓말 좀 했죠 내가 무슨 공룡을 다 죽여 헉, 여기 오용 있어 오용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전해가지고 야 얘가 무슨 오용이 있다는데 이거 뭐, 뭐 공룡 말하는 거냐 <웃음> 마스크를 해가지고 머리는 파마해서 눈을 막 뜨거리, 탁구똥 눈물이 막 흐르면서 오용이 있다는 거야. 없어, 할아버지가 공룡 다 죽였어. 오용이 있어. 무서워, 오용이 있어. 저기, 저기, 저기, 오용이 있어. 무슨 공룡에서 내가 다 죽여버린다니까? 집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다. 나중에 내려와서 자, 산에 내려오니까. 공룡 없지? 그러니까, <웃음> 있어! 여기도 저기도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한테 얘 때려주면서, 야, 얘가 무슨 공룡이 있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 오용, 오용, 이게 뭐야, 이게 보인다는데. 그랬더니, 오, 오용, 공룡, 공룡 아니야, 아니야, 오용, 오용. 알고 보니까, 아. 유령, 유령, 그 유령이 보이나 봐요. 귀신이 더 날씨도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낮에, 오후에, 땡볕에 하루 종일 울어서 살아요. 귀신들이 보인대요. 걔가 할아버지가 더 쎄. 내 눈에 보이야. 말이지. 참으로 답답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그것도 보이는데 4살짜리는 보이는데 60살짜리는 깜깜해.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셔야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눈에서 수건이 우리가 앞부분에 그 말씀 있잖아요 앞부분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행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느니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눈에서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듯이 껍질이 벗겨지듯 허물 벗겨지듯 이쫙 벗겨져서 영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그 경험을 했어요 예. 처음 주님을 핍박했을때 사울이 눈에서 뭐가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지 못한 바울이 앞을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그동안에 시비 거는 거, 속이 좁았던 거, 생각의 차이, 주간의 차이, 봉사의 차이, 기도할 부부 간의 차이, 남녀 간의 여러가지 많은 차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웅다웅싸우고 갈라지기도 하고, 죽이니 살리니 별수의 다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전혀 급하지 않고요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을 불쌍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한평생을 산다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고 저렇게 자기 생각으로 팍찬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 기적이에요 만나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연세에으신 분들이 살면서 여기저기 다 굴러다니고 장돌뱅 인생을 살면서 백장, 백, 백장, 백, 백전노장이 되면서 이제 우리 마음 폭이 넓어지고 나보다 신앙이 훨씬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원숙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누구 하나 틀리잖아요 틀렸지만 틀렸어 그러지 않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이걸 부드럽게 질책을 할 때도 그냥 상처받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 받으면서도 그 자녀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도록 양육을 할 책임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교육을 시킬 때 분명히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칼로 말고의 기도 잘라버렸어요 베드로 너기 잘라줘 이리 와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물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검의 집에 돌아 넣어라 그러면서 떨어진 귀 조각을 말고의 기에 그대로 붙여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 가시면서도 채찍이 맞으시면서도 병을 고쳐 상처를 치유해 버리셔시 실껏 두드려먹고 잡혀 가는데도 남의 귀 떨어진 것을 베드로가 사무치는 것을 그 잘라진 귀를 붙여 주시고 잡혀 가시는 거예요 죄 맞으시면서도 불법한 재판인데도 바라바가 풀려난 것을 다 보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해서 한영혼을도 데리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주인인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주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형식과 어떤 기존적인 틀과 전혀 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대조가 돼요. 자, 율법을, 율법의 기능은 어떤 일종의 어떤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어떤 속박 같은 게 있고요. 자유로운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행동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조건부에서 조건부. 율법은 반드시 지키는 조건이야.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성령의 자유함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발적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아홉 가지 은사와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나게 하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만들어지며 믿음이 막 생기고 병구치는 능력도 때에 따라서 막 나타나고 병구치는 능력이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면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고쳐 주시옵 어느 한순간에 시원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요 치유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세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듯이 율법의 의인은 율법치료는 항상 조건이야 자그 황홍성 집사님 보세요. 우리 황홍성 집사님은 신장투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신장투석을 해야 돼요. 신장투석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신장투석을 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게 조건이야. 몸에 링거를 꽂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신장투석을 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수속을 중단하면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이야요 율법. 그런데 황홍성 집사님 가정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주에서 온 그, 이, 이, 누구야? 이상해 집사님? 이상해 집사님도 암이 온몸에 다 번졌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로 가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암세포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게 안 사라지면서도 건강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다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사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 사슬을 죄의 사슬을 풀어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풀어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하고 드리고 찬송하지만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하면서도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을 드는것 같은 전투적인 예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예배자이지만 영적 전사로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사이면서 예배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자유하게 된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달포고 힘들겠어요. 아직도 율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율법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능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서 사탄의 생을다 부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성령에 차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